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두 사람은 같은 직장 동료이고 식성이 너무나도 비슷하여 종종 같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들이 다니는 회사에 두 개의 한 식당인 가식당과 나식당이 생겼는데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A는 가식당에 가서 맛을 보고 B는 나식당에 가서 맛을 보기로 합니다 A는 메뉴판에 만원이라 적힌 김치찌개를 주문하였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점심에는 20%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할인을 받아 8,000원을 지불합니다 왠지 2,000원을 번 기분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B는 나식당에 가서 A와 같은 김치찌개를 주문합니다 메뉴판에는 5,000원이라 적혀있네요 져 그런데 계산서에는 VAT 10% 서비스 차지 10%가 붙어 6,000원이 적혀있고 계산을 할때 만원짜리를 내자 4,000원을 거슬러 주는게 아닌 직원이 자기 팁으로 달라고 1,000원을 빼고 3,000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둘은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음식의 맛이라고 하여도 A는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왔고 B는 기분이 나쁘게 식사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B가 오히려 A보다 같은 메뉴를 천원 더 싸게 먹었는데도 말이죠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베트남의 결제 시스템은 대부분 B와 같습니다 이것은 꼭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항상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식당은 물론이고 당구장, 마사지샵, 술집, 클럽, 호텔 등의 업소는 물론 운송업체나 부동산, 택시도 그렇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소가 메인 가격은 최저가로 광고를 하고 실제로는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적용하는 믿기식의 영업을 많이 합니다. 또한 그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받을 돈을 반올림 혹은 버린 계산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유리할 때는 반올림 계산을 하기도 하죠. 이들은 어떠한 식으로 막판에 손님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여 다음부터 이용하기 싫어지게 만들까요? 요금을 올리고자 길 모르는 척 어리버리한 척하며 전화 돌리고 길 물어보고 하는 컨셉의 기사와 미터기 조작 등은 이곳에서 말하는 상술과는 별개임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택시의 경우 요금이 10만 1000동이 나왔다고 가정시 택시기사는 손님이 11만 동을 주고 9000동은 자기 팁으로 주기를 바라지 대체로 1000동을 깎아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손님이 외국인인 경우는 더욱 그렇죠. 만약 이때 손님이 11만 동을 준다고 하면 잔돈인 9000동이 없다고 하거나 잔돈이 모자라니 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만약 손님이 반대로 10만동만 준 다음에 천동을 깎아달라고 하면 택시기사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돈 천동은 소중하고 손님의 돈 9천동은 그냥 받아 먹을 수도 있는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정말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잔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사의 의무가 아닌 손님의 의무인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한인타운이나 일본인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마사지 업소는 팁 포함이라고 광고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팁이 포함이라고 적혀져 있어도 서비스를 해주는 마사지사 입장에서는 팁을 주면 받는다는 겁니다. 손님이 너 마사지 정말 굿이다 라고 하면서 팁을 10만 동을 주는데 안됩니다. 이곳은 팁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곳이며 모든 요금에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사지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사지사들도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던 부분에서 주는 사람이 나오게 되자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다보니 안주는 손님들이 나쁜 손님이 되고 나중에는 적게 주는 손님이 나쁜 손님이 되다가 결국에는 팁을 반강요하는 현상까지 나오게 되었죠. 시설이 좋은 식당에 가도 대부분 내가 주문한 음식들이 메뉴판에 적혀진 가격과 실제 계산 가격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뉴판에 적힌 음식의 가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물티슈 값. 물값은 기본적으로 더해지고 여기에 일부 큰 식당의 경우 VAT와 서비스 차지가 붙어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큰 돈이라면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작은 돈이라면 작다고 말할 수도 있는 가격이지만 추가로 금액이 더 나온 경우 기분이 나쁘면 나쁘지 절대 좋지는 않다는 말이죠. 위에서 언급한 추가 금액이 붙어 나왔는데 와 100만동 시켰는데 VAT 10%에 서비스 차지도 붙고 물값이랑 물티슈값 더해가지고 130만동 나왔구나 감사합니다. 까먼! 이라고 대사할 미친놈은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 길거리를 가다보면 로컬 호텔이 모인 곳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텔 앞에는 1시간 대실, 2시간 대실, 1일 숙박료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싼 곳은 하룻밤에 15만동, 그보다 조금 비싼 곳은 16만동에서 20만동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적힌 저 가격들이 절대로 최고가를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최저가방을 적어놓은 거죠. 15만동이라고 적힌 것은 평균가가 아닌 그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이 15만동이라는 것이고 비싼 방은 그 가격에서 따블이 넘는 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100원마트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전부 가격이 가지각색이라 주인한테 여기 뭐가 100원이라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쑤시개와 면봉 등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리키며 면봉과 이쑤시개가 100원이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로컬지역의 당구장의 경우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인 당구장보다 가격이 싼 것은 맞지만 당구장은 계산시 예상했던 가격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변수가 바로 음료값입니다. 한국은 당구비가 비싼만큼 음료나 커피 등은 무료로 줍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물티슈, 녹차, 커피, 음료수 모든 것에 다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분명 시간당 5만동 하는 당구장에서 3시간 정도 당구를 치며 담배시키고 맥주 마시고 음료 먹고 하다보니까 50만동이 넘게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 맥주를 14병 마시긴 했지만 썬이텐 계산시에도 잔돈을 거의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돈 남은 거를 계산해준 직원한테 팁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도 당구장은 크게 기분 이 나쁘지 않은 게진 사람이 내니까 당구비를 내지 않으려면 이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장사를 할까요? 한국 사람으로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왜잘 먹고 잘 놀고 마사지 잘 받다가 막판에 계산할 때 기분 나쁘게 해서 앞으로 재방문을 하기 싫게 만드는 걸까요? 큰 돈도 아닌데 신경 안 써도 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큰 돈도 아닌데 그 돈을 더 먹으려고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건지 한국인들이 메뉴나 간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곳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는 과연 같은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팁을 가장한 남은 잔돈을 달라고 하거나 잔돈이 없다는 핑계로 거스름돈을 안 주려는 행위를 할까요? 고급업소를 몰라도 일반 서민들이 가는 업소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같이 갔던 베트남 친구에게 돈을 주고 그 친구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면 잔돈 바로 칼같이 계산해서 다 돌려주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 베트남은 메뉴판에 적힌 요금이 최종결제 가격이 아닌 경우가 많다.